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망고보드 서비스의 기능을 좀 하나씩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어,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망고보드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요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금제를 클릭을 하시면 은 프로 버전, 일반 버전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인데 무료 사용자인 경우에도 개수를 10개까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개 같은 경우는 금방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겸한달 정도는 그냥 일반 이러한 라이센스를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좀 경험을 해보시라고 어 저는 좀 추천을 합니다. 일주일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망고보드 서비스에 처음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아래는 제가 이미 어, 작업을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스타트를 누르시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를 클릭해서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타트를 하시면 은 이렇게 에디트를 할수 있는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만약 유튜브 썸네일라는 것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 카테고리별 보기를 해서 유튜브 썸네일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관련 템플릿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고 싶은 템플릿을 선택한 과 동시에 오른쪽에 크기나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맞춰집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편집을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필터링크 어, 이러한 어, 템플릿을 선택을 할때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조금 좀 불편하죠 좀 불편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처음 페이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선택을 하라고 권고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택한 것 같이 여러가지 템플릿을 어, 선택할 수 있고 넓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튜브 썸네일을 똑같이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하고 달리 여러 가지의 그런 형태들 이런 디자인들을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망고보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처음에 이러한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인물 사진들도 여러분들 걸로 예, 바꾸셔도 되는 것이고요 어, 마음대로 예,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유튜브 썬네일 같은 거는 주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육이나 그런 것으로 나는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교육이라고 뭐 검색을 하시면 은 교육과 관련된 어, 그런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없으면 은 그냥 다른 예 그런 유형들 디자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교육이라고 검색했는데 그게 렇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뉴도멀 어, 시대의 새로운 마케팅 요걸 좀 교육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형태들 나는 원한다 음, 그러면은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사용할 것인가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템플릿을 편집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튜브 콘텐츠의 크기에 맞춰진 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것을 만들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업의 새로운 뭐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인 기업의 새로운 마케팅 뭐 방법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새로운 마케팅 그냥 두셔도 되겠죠 최대한 요것들을 만약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안 건드려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을막 옮기거나 그러기 보다도 글씨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 그냐면 이건 이미 전문 디자인 분이 어, 만들어서 이제 망고보드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어색하게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요것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인 작업의 시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 생각나는 대로 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장하기를 한번 클릭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저장 안되고 어, 나중에 변경 사항들이 적용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장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다 들었으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png 파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고요 요 같은 거는 이제 배경색을 투명 색깔로 하시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예, 왜냐면 이건 투명 색깔보다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슬라이드 하고 그다음 슬라이드 지정이 있는데 현재는 1페이지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전체 슬라이드로 놓고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다음 페이지를 만드시면 은두 번째 세 번째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어, 클릭을 하시면 은 어, 이렇게 진행 사항이 나오죠 예, 생각보다 빨리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제목을 입력을 안 했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인 기업의 마케팅 어, 이렇게 어, 템플릿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그 제목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다시 한번 받아 볼게요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바로바로 이미지가 적용이 됩니다 어, 적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미 만들어진 거죠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죠 예, 사용이 간단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템플릿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다른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아까하고 같이 어, 새로운 페이지를 어, 템플릿을 불러와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 이것을 그대로 난 적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예, 슬라이드 복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복사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위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템플릿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 하얀 페이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로 많이 사용하진 않겠죠.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제거를 하고 싶으면은 슬라이드 삭제를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거가 바로 됩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서는 요 이러한 어,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 다음 시리즈 같은 건1인 기업의 새로운 마케팅 뭐 이렇게 하면은 인 기업 어, 1인 기업의 뭐 아무거나 제 생각나는 대로 했습니다. 마케팅 시작 방법 어, 아니면은 시작 노하우 뭐 마케팅 노하우 이렇게 어, 하도록 할게요 이게 폰트가 조금 이상하네요 그쵸 여기에 맞지 않는 좀 폰트가 있어요 희의자가 잘 맞지는 않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아까와 같이 다운로드를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은 이제 2페이지 1페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클릭을 하시면 은 1페이지 있죠 이, 이 페이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은 제목은 동일하게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윈도우즈에서는 어 이렇게 1이라고 이제 붙죠 그래서 마케팅에 1이라고 이렇게 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클릭을 하시면은 금방 저희가 이 페이지에 작성한 것이 제대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목으로 계속 만들기 보다는 1인 마케팅 뭐 시리즈라고 해 가지고요 하나의 그룹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나중에는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 복사를 해서 계속 이어나가면서 글씨하고 그림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색깔들이나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색깔이나 그런 것들을 바꾸면요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잘 못해요,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난 빨간색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어울릴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좀 어색해요. 굉장히 좀 뭔가 더 촌스러워 보이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난 바꾸고 싶어라고 해가지고 뭔가 하얀색으로 막 바꾼다거나 이러면 검은색으로 이제 바꾸려고 한다면은 뭔가 이상해지죠.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거는 예, 건들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은그 전으로 예,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못 입력했으면 은 컨트롤 Z를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어 간단하게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어, 다음 시간 에는 또 이것 을 동영상 을또제 작하 는 방법 들과그 다음 에 여러 가지 효과 들을넣는 방법 들을 살펴보 도록 할게요.